아, 네, 그대로 사시면 돼요, 음. 예, 네, 강강님, 좀만 이따 갈게요. 그리 추천을 제 차도 혹시 안 하신 분들 계시면 좀 부탁드릴게요. 리버풀에 공격이 살라부터 시작해갖고 되게 많거든요. 근데, 티어 혹시 어디세요? 그, 뭐야, 철규님. 공격으로, 근데 이얼러시 말고도 생각보다 되게 많아서. 스털링 있고. 누네스 이런 애들 진짜 맛있었는데 티어 아직 없어요? 처음이신가 그러면은? 혹시 피파 처음이세요 그러면은? 처음이신데 좋아하는 팀이 이제 리버풀이신가? 아 원래 550억 메뉴였는데 다 팔아서 지금은 이제 아니 그러면은 지금 여태까지 무슨 팀에 오셨어요? 솔직히 지금 200억 300억이죠 지금 300억이면은 솔직히 리버풀 지금 300억으로 맞추기엔 너무 힘들거든요 맨유 한 팀만 해보렸으면은 그나마 진짜 가능한게 LH 단일 LH 단일이나 대한민국 밖에 없는데 진짜 300억이면은 그나마 센게 그거예요 진심으로 답이 없그 답이 없어요 진짜로 300억이면 음. 그 정도 리버풀은 지금이 너무 약해 어. 이게 말게 진짜 LH 단일로 가면 은호나우드 넣고 호든 넣고 굴리트 블리트 당연히 넣고 요렇게 넣어주고 CM CM에 발락 넣고 발락 넣어주고 RCM에다가 누구냐 제라드? 그 좋아하시니까 그 뭐야 제라드 리버풀 좋아하시니까 제라드 넣어주고 LM에다가 차범근 4번간 페리시치는 무조건이야 그냥 거의 이거 무조건 짜워간다고 보면 돼 페리시치 넣어버리 센터백 LH 센터백이 진짜 괜찮은데 되게 많은데 센터백에다가 말디니, 나머스, 말디니, 뭐 이런 애들. 근데 저런 애들보다 나는 진짜 퍼디치, 아 퍼디치래. 퍼디던드랑 말디니를 너무 좋게 썼어가지고. 근데 말디니도 생각보다 아프지 않으니까 허이난드 LH 오카 딱 써주고 말디니 오카 딱 쓰고 아 근데 이거는 너무 약하다 진짜 옛날에나 그나마 괜찮지 너무 약하다 지금 이제 70억인데 애들도 너무 약하고 차라리 대한민국 가실래요 그냥? 나 지금 결제다 보니까 생각이 난건데 이거 너무 약하다 차라리 이것보다 그냥 대한민국 쓰는게 훨씬 괜찮을 것 같은데 한국 싫어요아나 괜히 삭제했네 그냥 차라리 c m 에다가 홀날 홀랄, 홀날 두 그냥 넣어버리고 날강두 날강도 오카 씨 아니면 투톱으로 차를 이렇게 사용해버리고 CM 블리트 굴맨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발락 아니면 제라든데 그냥 발락으로 가고 아니 뭐야? 미카엘 발락으로 가고, 살짝 이렇게 바꿔주는 센스. 거기다가 LM 차범근 페리시치. 아까 얘기한 그대로 가고 그러면은 페리시치. 그 다음에 여기에 반대로 사르 헤드윈. 수 그냥 더 크게가 될수도 있겠다 잘하면. 360억이요? 360억이면은 잠깐만요 일단 그럼 여기에서 라모스 넣어주고 라모스 미치긴 했더라 음. 바란가자 그냥 라모스랑 바란이랑 해가지고 이렇게 넣을수 있으면 이렇게 넣고 두뼈가 그 그리고 얼비 가능하니까 안 되겠다 그냥 저거는 왼쪽 오른쪽은 거의 급여가 25정도 되니까 한 13, 12정도로 간다라고 치면 은 13, 12정도? LB, LB 다 태워버려 그냥 아까 누구였지? 내가 봤던 애가 네, 맞아요. 금방 팀갈 하긴 하죠. 알폰소 데이비스랑, 그 다음에 킹슬리는 굳이 안 써도 되겠다. 알폰소 데이비스로 가고, 느낌을. 네 뭔가 바로 팀갈 하실 것 같기도 해. 진짜 느낌이. 알폰소랑, 그 다음에 킹슬리? 아, 킹슬리 가졌네 친구들 팔카 팔카 이렇게 쓰면 바로 310억이니까 근데 느낌이 지금 너무 약하기 때문에 애들이 그러실 수도 있어 그러도 상관없긴 하고 왜냐면은 솔직하게 이렇게 갈 바에 차라리 대한민국 가는 게 훨씬 더 낫, 낫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이거 사진 일단 찍어봐요 이렇게 찍어보고 그 다음에 제가 대한민국팀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찍어봐요 음. 날강조 싫어해요? 날강조 싫어하면은 알강도 아니면은 악리긴 한데 에오제비오도 괜찮겠다 에오제비오도 진짜 오랜만이네 아이. 그치 제비 제비 오랜만이다 딱이런 느낌인데 일단 이렇게 해서 캡처 완료하셨다 하시니까 일단 에오제비오까지 캡처 다시 하시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으로 가는게 훨씬 좀 낫다 싶은게 대한민국이면 300억이면 충분해 그렇긴 해요 짜기 쉽긴 해요 제일 쉽지 주면 오카가 와 이렇게 되면은 좀 주면 오카가 저 정도면은 좀빡세겠다황이조가고 300은 주맥을 쓸 수가 없어요. 어, 쓸 자격이 없는 게 아니라 애초에 없어요. 어, 주면 못써 그렇지, 차 하붐이랑 이렇게 툭툭 쓰고 황희조랑 그 다음에 어렘에다가 솔직하게 이동준, 어, 이동준은 일단 왼쪽으로 쓰고, 이동준 왼쪽, 그 다음에 오른쪽에 고종훈 느낌보다는 제가 좀 숨은 꿀이긴 한데, 나상호, 나상호나 황희찬, 나상호 좀 싸니까 한육화육화정도만딱 써줘도 나상호 질이거든요 진짜 꿀이야 나상호는 나상호 꿀이고 거기다 여기에서 유상철 일단 유상철은 좀 필수인것 같고 오카 철단 되겠네 유상철 기속용 정도 음 와, 기속룡도 오카가 안 되면 좀 머리가 아프긴 해. 그 다음에, 아까 전에 홍중는 아프지 않더라고요 와, 100억 안되겠는데? 이범룡이범룡 오카는 그나마 되고. 캡은 좀 오바일라나? 아, 이렇게 쓸거면은, 이렇게 쓸 거면, 은 그냥 차라리, 백승호 쓰는 게 나을라나? 백승호가 나쁘지 않아가지고, 저가 쓰고 있는데. 거기다가, 김태환. 거의 12억. 차돌이. 차돌이는 뭐, 그냥 필수인 거 같아. LB의 홍철. 홍철 14짜리 쓰면 되겠다. 아, 14짜리 안 써도 되겠네. 그러면은 이걸로 가고, 딱이 정도? 음, 백승호에다가 나상호에, 백승호 양발집이거든요 백승호 양발에다가 기속용 오른발 하고, 요런 느낌으로 가도 되고 아니면은 백승호를 바꿔도 될것 같기도 해 유상철이나 이런 애들로 가면 좋긴 한데 유상철 말고도 박지성? 박지성을 가도 되고 빡세다 진짜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훨씬 더 괜찮은 것 같은데? 이동준에다 나상홍 의 차붐, 황이조아 잠깐만 박치성 안 써도 되겠다 갈거면은 지동원 지참치 무조건 써야겠다 이게 훨씬 더 낫겠다 지참치가 이것보다 CEM으로 가지고성룡이형이 살짝 이렇게 c d m 으로내려다주면 이게 훨씬 좋아요. 솔직히 이거 쓰면은 이게 훨씬 더 깔끔해가지고 지동환 약간 CF 이렇게 딱 가지고 살짝 엘더 월더 이런 느낌으로 가기보다도 애내가 그냥 CM 이렇게 가줘야 될것 같은 느낌. 아 황희조 제가 좀 믿는 u i 요이 친구가 황희조가. 진짜 거짓말 안치고 등딱이 되게 좋아요 등딱이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에다가 꼴결까지도 완벽해서 괜찮아요 예감에다가 이거 지동원에다 이렇게 하고 나상호말고 실추아니에요실추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로 응. 진짜로 되게 좋아요 그 저런 느낌보다는 아 돈만 좀만 더 있었으면 제 유상철 맞추는건데 급여, 이동준을 빼버리고, 이렇게 되면 급여 4 떼면 안 되니까, 김세환을 살짝 낮춰주고, 홍철도 살짝 낮춰줘서, 아니다, 김세환을 리리 그냥 쫙 올려버려. 홍철 살짝 낮춰줘. 딱이 정도. 음. 딱 이게 진짜 쎌거 같은데? 그 가격이 너무 비싸다 하면은, 박지성 상카 정도까지만 낮춰주고, 과투자 하지 말고. 불당냥 과투자 안 하는 느낌으로 나. 가딱 이런 느낌. 여이상처형 차리 좀 바꿔주고, 이렇게. 갈끔면딱 이런 식으로다가, 4123느낌으로 나. 가 이렇게 또 해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면, 이제, 박지성 이렇게 딱 있어주고, 여기다가, 기성용 있어줘서, 살짝, CDM으로, 4213 느낌으로 하고. 딱, 제팀 느낌으로 다 이렇게 가도 괜찮고. 딱, 요런 느낌이, 공격 쪽도 그렇고, 요즘 메타에도 되게 잘 맞을 것 같은데? 수미 딱 가주면서, 유상철이 ZD라는지 이런 부분이 진짜 좋거든요? 그 진짜 유상철 주골슈팅 좋고 성룡이형 뭐딱 봐도 음저 만약에 진짜 팀 짠다면은 이렇게 한번 짜보고 싶어 저는 이제 어느정도 돈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차붐을 안쓰지 나는 음. 어, 아리님 오랜만 진짜 되게 오랜만이네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역시라도 추천하신 분들 계시면 다시 또 달라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12시지 않으니깐 불의축제아리님 음. 추천 정말 감사하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느낌이면 깔끔한데? 음. 감사해요 추천 일단 이렇게 해서 딱가실래요 그 야우소님 추천 정말 감사하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딱이런느낌 깔끔하죠? 어. 어때요 철교님? 아 이런 느낌으로 가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대한민국 이 정도만 해도 아까 LH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으로 할수 있어. 요즘 그 메타가 사람들이 죄다 진짜 좀 강력한 메타라가지고 그나마 방어하고 가려면 이게 진짜 최선일 것 같은데. 딱이 정도? 음... 어때요? 일단 사진 찍으셨나? 평균 정보 40세 와... 평균이 40세야. 여기다가딱 이제 이번 명에다가해주고 황희주 지동원, 지동원도 한 5카 정도를 써야지. 꽤 케미가 좋게 나와가지고 음. 일단은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네